안녕. 나는 어린이들의 친구 중식이 아저씨야. 아, 너무 가식적이다. 잠깐, 다시 한거요 <웃음> 안녕. 나는 어린이들의 친구 중식이 아저씨야. 오늘은 강진에 왔어. 강진에서 중식이 아저씨의 옛날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옛날 옛날에 중식이와 춘배가 살았어요. 춘배와 중식이는 전남 강진에 놀러 갔어요. 왕진의 5대 테마거리에 있는 왕성식당에서 육개장을 마시고 고등어를 득템했어요 이거 쓰던린거요 고등어를 통발에 넣어서 바다에 담고두었어요 그리고 충배는 친구를 만났어요. 얼굴을 보진 못했지만 주둥이만은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종대왕을 만났어요. 세종대왕님 집 안에는 롤스로이스가 두 대나 있었어요. 대박. 그리고 부처님 머리가 있었어요. 중식이든 말있죠 네, 여러분 여기 강진이에요. 강진은 말이죠. 약진 같은 거 아니 일어나요. 한 번에 다뭐 8.0 이상. 근데도 이렇게 건물들이 다 살아 있는 거 보면 건축가가 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하죠? 다산? 어? 정약용 정약용. 그분이 왜 다산이냐면 지진이 8.0 이상 일어나도 다산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다산정약용님 자연사 하신거죠?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강진 일어나겠죠? 저도 자연사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는 찡찡이였어요 그리고 다산정약용 유백길이라는 곳에서 춘배의 인기는 폭발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춘배를 막막막 막, 막 만졌어요 도깨비시장에서 호미를 사고 닭 한마리를 사서 황닭 한 조각을 춘배는 얻어먹고 낮잠 한숨 때리고 그리고 산책을 했어요 어! 그리고 동백오일을 받았어요 물품에 유기농 천연 동백오일 얼굴에 바르라고 했는데 중식이는 후라이팬에 음. 동백오일을 둘러서 고기를 고기를 고기를 먹었어요 저은 찐이다 진짜 별로 맛이 없는가 <웃음> 그리고 또해춘탕을또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어제 닭을 넣어둔 통발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a 무것도 u r e doing. 에 m n o 가 sure w h 중식이는 개를 아면은 너무. 사발만 말들 그리하여 모두 모두 행복하게 살았어요. 중식이 아씨와 함께 듣는 옛날 이야기. 다음에 봐요. 안녕.